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산다 한들 사는 게 아니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이해 못합니다. 어려운 시절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과거였지만 30중반의 지방에서 모든 재산을 담보로 사업이란 것을 시작했다가 외환위기 때를 전후로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거의 숨다시피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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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젊었으니 몰랐지요. 사업 실패로 나 자신을 잃고 가족과 주위의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누가 돈을 빌려준다는 데도 없고 빌려줄 사람도 없어. 일용직으로 어렵게 구한 일일 현장에서 가장 싼 두평짜리 방에 창문도 없이 해로운 술과 담배로 밥 대신에 연명하던 때가 엊그제 같군요 주식 전업을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하기만 하다면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요. 모두가 돈 벌러 왔다가 대부분 잃고만 나가는 이 시장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항상 좌절과 서름과 파탄을 안겨주는 무서운 곳입니다. 스윙과 단기 투자로 합해봐야 2천 정도 되는 자금 있는 사람들에게야 약소하지만 내게는 전 재산이었던 그 돈을 몇번 깡통차며 약 250여만 원만 남아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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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잘 설계하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업투자자입니다. 전업, 전업 1년차에는 우량주, 재료주, 급등주, 유통물량 적은 종목으로 매매하여 땅통 경험하였습니다. 전업 2년차에는 킥차트, 3분차트 등등을 통해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 하였으나 또 땅통을 경험하였습니다. 전업 3년차에는 상승 위주로 매매로 한 달에 300% 넘게 벌고 나도 성공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생각했는데 연말에 벌었던 돈다 잃고 원금도 손실 입고 마감하였습니다. 전업 4년차에는 다시 죽 쓰고 있습니다. 차트는 웬만한 고수들만큼은 몰라도 암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량주, 중소형, 부실주 이렇게 한세바퀴좀더돈것 같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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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마이너스 15% 정도 나옵니다. 신불이라 신용 미수 안 되고요. 막막하고 답답한 게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 가는데 데이트레이딩에서 매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걍 저항선에서 매도 때리고 1에서 2%만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모험하더라도 홀딩 해야 합니까? 전 일단 중요 종목들만 매매합니다. 이건 글로 쓰면 안 되고 암튼 내일 로를 확률 크고 저항 없는 종목들로 구성합니다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쫄아서 못 들어갑니다 일 중에 상바닥 안 나오면 못 들어가고 10시까지 급등한 종목들 매수를 못합니다 자꾸 매매하다 보니 차트와 심리가 반반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또 이거 연구하다 시간만 날리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말잘 못하고 눈잘못 마주치고, 당뇨 오고, 손발 붓고, 가슴이 아프고, 다리 밸런스 무너지고, 척추 뒤틀리고, 소변 볼때 맥주 거품 나고, 동안 소리 들었는데 모니터의 피부가 말라서 완전 늙어버렸네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길입니까? 지금 뭐부터 해야 합니까? 적성에는 맞는데 사실 이제 돈 따고 있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맞추는 게 정말 재밌긴 합니다. 좀 심하게 낙천적이라 바보 소리 들으면서 웃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깡통으로 부모님 돈 300만원 끌어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한달 동안 검증했고 자신 있었지만 10월 한달 만에 dmi 기법으로 다 날렸습니다. 나 자신이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죄송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야 했는데, 올 자격도 없었는데, 우리 집안에서 300만원 정말 큰 돈입니다. 계좌는 마이너스이고 건강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참고로 술, 담배 안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때 손실 복구를 위해 옵션을 하게 됩니다. 12월 말에 2만원 남기고 다 털렸습니다. 이때 옵션 매수는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 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옵션 매매는 만기일 1시간 앞두고 복권 사듯이 매매했습니다. 전업 5년차 상반기 일봉상 박스권 볼파 매매 손실없음 매달 30% 정도 수익 계좌 100만원 볼파 신용거래 가능함 근데 신용거래 가능해지고 부터 수익이 안 늘어나네요. 조금 벌다가 한방에 다 털립니다. 앵벌이 해서 대장한테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전업 5년차 하반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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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로하신 모습, 그리고 집도 없이 공공장소에서 이짓 하는 게 신물이 납니다. 전업 6년 차, 수익은 계속 나고 있으나 계좌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합니다. 연말 연초에 뭔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신용계좌에 지 미수동결시키고 현금비 중 50% 유지합니다. 어차피 지금까진 풀떼기 자본으론 한달 생활비 내고 나가면 거지 종결된다는 걸 실감하고, 엑셀로 희망 없다는 걸 검증하였습니다. 이제 마음 기웅웁니다. 어차피 벌어도 이딴 식이면 한 방에 거지 된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구정 때 집에 가서 점을 보니 점쟁이가 내년까지 마지막 기회라고 그때까지 깃을 못 잡으면 거지로 산다고 합니다. 듣고 있던 어머니 맞장구 치셨지만 슬픈 기색 흐릅니다. 저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그 순간 정말 효도하고 싶어졌습니다. 돈은 나중에도 벌수 있지만 저렇게 좋은 분들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구정, 다음날 등산을 갔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잘못 올라오고 자꾸 뒤처지십니다. 아버지 혈색을 보니 너무 안 좋습니다. 산 중턱에 쉬면서 떡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나 이렇게 세 명이서 말없이 떡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멀쩡하게 장가가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지금쯤 우리 세 명이 아니라 내 와이프와 아이가 있어서 시끌시끌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웃으면서 나도 우리 아들 취업해서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 사주는 거 받고 싶다 하십니다. 전업 7년 차쯤 되었는데 돈이 없네요. 전업 생활 뒤로 하고 취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취업하기가 어렵네요. 취업 생각을 3년 전에만 했었어도 그땐 불러주는 데도 많았는데 사회생활 없다고 퇴짜 자격증이 있어도 장롱면허라고 퇴짜 이건 제 잘못이죠. 외모가 사진과 다르다고 퇴짜 안경만 바뀌었는데 남들은 내가 주식 실패하고 결국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줄 아는데 월초 이후로 월 단위로 계속 수익입니다. 포트를 10개 넘게 분산하고 취업홀을 대비해서 일봉, 주봉 매매만 하고 잔파동은 무시합니다. 박스돌파 급등주 인덱스 매매죠. 매도는 오직 스탑로스로 아침에 설정하고 일보러 나갑니다. 매수는 동시호가 시장과 주문을 합니다. 그래도 수익 나더라고요. 근데 30% 상승했다가 결국 20% 최종 수익 이런 식으로 납니다. 스탑노스의 한계죠. 손익비는 7대3 장안 좋으면 5대 5. 그러면 전체 투입 자금 축소. 취업하려는 이유는 안정적인 월급 공급과 좋은 여자 만나기 위해서. 면접 볼때 주식했었다고 하면 주홍글씨 붙더라고요. 그래서 걍 공무원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나한텐 아직 한 방이 있다. 10년만 와신 상담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합니다. 그땐 자금 규모가 커져서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짤수 있으리라 봅니다. 33살 취업준비생, 어디든 월급 주는 곳으로 취업하기로 합니다. 취업하면서 10년 후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가정 꾸리고 싶어졌습니다. 조그만 차에 이쁜 마눌님 태우고 봄 놀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부모님한테 기본은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소주 한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지갑에 용돈도 드리고 싶어 졌습니다. 누나랑 내 형한테 밥 한번 사고 싶어 졌습니다. 그리고 난 결국 실패자의 대열에 끼었구나 생각하니 슬퍼집니다. 결국 주식으로 실패를 인정합니다.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합니다. 야구할 때 어깨에 힘 빼는데 10년 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 이걸 깨닫고 신용계좌 해지 하고 현금 보유 50% 가져가는데 5년이나 걸렸습니다. 기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금관리고 그게 돼야 심리도 안정됩니다. 그러려면 종자돈이 있어야죠. 매달 생활비 나갈 돈이 자금관리되는 상태에서 발생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될지 모르지만 취업원서 씁니다. 부지런히 일할 생각이고 주식은 업황을 보고 중기투자만 할 생각입니다. 배당도 받고 PER과 EPS 증가율도 보고 살 겁니다. 월급으로 생활하고 만들려는 종자 목표는 5천만원입니다. 시간은 3년 넘게 걸리겠죠. 제가 아는 형님은 지금 30대 중반인데 은퇴하셨죠. 한 달에 일해서 이번 매매합니다. 그리고 지수 폭락했을 때 전재산 들어가서 지금은 재산이 몇십억 있는 걸로 압니다. 100% 주식으로 이루었습니다. 그형 말로는 1년에 4번 정도는 큰 이벤트가 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 1년에 4번 큰 물, 한 달에 1에서 2번 작은 물. 그 순간 데팅을 위해서 하루 종일 레포트 읽습니다. 세상엔 그런 사람도 있죠. 그 형도 처음엔 직장 다니면서 200만 원 정도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세월에 불어난 거죠. 33살 봄에 7년간의 전업을 정리하고 지난달 말 월급은 작지만 하고 싶었던 일을 할수 있는 곳에 취업했습니다. 종자돈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제 새로 시작하렵니다. 지난 추석 때 33살에 첫 직장 얻으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절 뽑아준 사장님께 결초보은 한다는 자세로 임하렵니다. 생로병사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고 산에 있는 이름 모를 나무도 1년 2년 시간을 두고 자랍니다. 초보 때내 생활비가 급해서 무리하게 투자하고 자포자기로 급등주에 몰빵치고 시장 상황에 맞게 기중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투자 프레임만 있으면 언제든지 돈벌수 있는 것이 이곳이잖아요. 저도 일주일 만에 또는 장마 감시푼 두고 몇달 모은 돈 거덜 난적 많습니다. 옵션으로 3번 거지됐었지요 33살에 주식하다가 회사 들어가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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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1. 월봉 신고가 출현해고 2. 주봉 추세 유지 곤란해고 3. 일봉 추세 유지 곤란해서 눌림목에 양봉 나오면 들어갑니다. 매도는 일정 보폭 이상 상승하면 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일봉 추세 꺾이면 팔고요 손절은 전체 자금의 2%이고 추세 꺾이는 거죠. 13개 종목 중 푼돈 굴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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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 꺾이면 30% 입니다. 월 신고, 주 추세 유지, 일 추세 유지면 신용 쓰고요 월급은 매달 나오는거고 사이즈는 커질거고 그러다보면 해뜰날 오겠죠. 지금 전업하시는 분들 여유를 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